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육성 카이도우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서 가장 등급이 높았던 것은 오성이었고그 중에서 많이 갈려졌죠? 뭐 미호크가 제일, 쓰다, 제일 쎄다 아니면 은뭐사네미가 제일 쎄다 아니면 그 기업 기어... 기어 보스 상태인 그 루피가 제시했다 뭐 등등등 뭐 그걸로 S 플러스 S A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5성이 5성은 그대로 있고 6성이라는 등급이 하나가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영상을 찍기 앞서서. 이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영상은 쇼케이스 영상이고 우리 올스타 타워 디펜스 공식 진행자분의 영상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카이도입니다카이도 자체는 우리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죠 자 육성짜리 카이도고구요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초반 레벨 21때 데미지 83.3 범위 4로 돼아범위래그 공속은 4초당 한 번씩 그리고 범위는 15로 되어 있네요. 어 별로 그렇게 좋다고는 안 느껴지는데 자 초반 1단계 모션은 휘두르는 거 오케이 음 휘두르는 모션이 등장을 하고 어 휘두르는 게 되게 크네. 막 그렇게 막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막 범위가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강력기네요 네 다른 분들 모두 공격하네 오 약간 단일 공격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때리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돈은 750원 어? 너무 비싼데? 초반부터 뽑지는 못하네요 음 초반부터 뽑지는 못하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무려 1250원입니다 업그레이드하면 할수록 그만큼 세지겠죠? 음,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한 상태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자 1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면은요. 자 칼에서 아 칼이 아니고 이 둔기에서 약간 보라색깔 빛이 나기 시작하고 데미지가 무려 2배 이상 띕니다. 202.3 그리고 범위는 그대로 15네그 공속도 마찬가지로 그대, 그대로입니다. 데미지만 강해졌어요. 그리고 임팩트가 하나 생겼네 그 주변에서 공격할 때 이런 보라색깔 번개가 치네요 오오 오. 별로인데? <웃음> 일단 지금 봤을 땐 별로예요 예 가격도 비싸요 처반에 뽑는 게 750원? 거기에다 업그레이드 한번 하는데 1250원? 오 어. 일단 아직은 별로입니다 예 아직은 별로 그렇죠? 예, 제가 봤을 땐 일단은 별로 오 뭐야 자그 다음 진화를 합니다 1750원에 써서 진화를 하면 요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무려 321.3 범위가 65로 확 늘어나네 아 1,2단계가 좀 별로네 일단 1단계 2단계까지는 범위가 15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진화해서 범위가 65가 돼요! 오. 그리고 용이 입에서 그 레이저를 뿜는다고 해야 되나? 레이저를 뿜네. 오, 뭐야. 오, 뭐야. 잠깐만. 제가 약간 궁금한 게요. 지금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불을 뿜고? 아, 불이라고 해야 돼? 레이저라고 해야 돼? 아, 무튼 그걸 뿜고? 잠깐 동안 여기가 지속되어 있거든요, 여러분들? 이게 이 안에서 계속 데미지를 입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임팩트만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. 어이 상태에서 계속 데미지를 입는다면은 육성 값어치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솔직히 좀 별로예요. 어, 저... 어 잠깐만 뭐지? 보면은 여기 캐릭터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다 죽지 않았는데 여기에 공격하네 여기 캐릭터들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브레스를 굶고 있어 오? 봐봐 어 뭐야 얘네 공격하네 뭐야 얘얘네왜 공격 안 해. 잠깐만. 오호. 어, 이거 이제 네새로 여서서 공격을 하는데 오호. 약간 별로 안 좋은데? 이게 지금 범위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만큼 범위에는 대미지를 입거든요. 근데 제가 볼때 라라이더 님천원 아, 우리 라라이더 님 천원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볼때 이 범위 내에 또안 들어오면은 이 범위 그니까 러 우리가 여러분들 사내미 같은 애들도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. 네 이렇게 팍 하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걔랑 공격 방식은 똑같아요. 어 앞쪽으로 이렇게 있는 캐릭터들을 일직선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어... 약간 캐릭터가 제대로 공격을 잘 안하는 그런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막타를 치지 않으면은 이게 끝나지를 않네 이거 그쵸? 어 육성 사실상 육성이라고 하는데 육성치고는 안좋습니다 네 일단 이 캐릭터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뽑기로 뽑을수는 없는 캐릭터고요 인피니티보드 여기 스토리 모드, 잠깐만, 인피니티 모드? 어... 이 인피니티 모드에서 랭커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. 거기에서 랭크에 속하시면은, 네, 이 캐릭터들을 준다고 해요. 어? 그러니까 총 20명 얻을 수 있는 건데, 음... 사실상 20명 안에 들어서 받기에는 막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라고 봅니다. 약간 우리가 육성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등급이니까 굉장히 막 좋을거다 엄청나게 사기일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정도는 아니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5성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나온 신규 육성 카이도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랭커가 아니기 때문에 카이도우를 얻을 수는 없지만요 굳이 <웃음> 얻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.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캐릭터 제일 좋다고 하시는 캐릭터 사스케 아니면 또는 사네미가 제 생각에는 더 좋다고 봐요 하여튼 네. 이거는 여러분들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막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등장했을 때 저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. 등장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는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펭나른이었습니다